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냐? 세계적인 때 소망의 때를 먼저 구별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. 그것을 미리 알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실천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. 메시아가 이땅 위에 오실 때 그분은 개인으로 오시되 개인이 아닙니다. 그분의 가치는 온세계 인류가 믿고 있는 신앙의 결실체요온세계 인류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결실체예요. 온 세계가 바라고 있는 사랑의 결실체입니다. 그 결실체에는 모든 역사노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즉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땅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. 메시아는 참부모입니다. 우리들은 참자녀입니다. 같은 운명권에 서서 거기에 끼지 않으면 안됩니다.